<웃음> 어, 어떡할 거야? 아, 이렇게 순둥이 같고. 응? 짱아야. 세상에 얘기지. 헉. <웃음> 도 어, 엄청 순둥순둥하네. 겁이 별거 되게 많대. 짱아야, 겁이 많았어. 어이구, 우리 잖아 어이구, 이뻐,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무릎이 이렇게 아닐 수가 있어? 예, 질투의 화신이 왔습니다. <웃음> 질투의 하신 오 그냥 가네요. 응, 간지러웠어 어디가 간지러워? 여기 간지러웠어. 오 이거 장아가 귀가 간지러웠어. 언니야 긁어줄게. 언니가. 야질투의 하신이 또 왔습니다. 아니 어제 우리랑 됩니다. 어제가 아닌가? 아까지. 편해. TV로 그걸 보는데. 응. 삼일 그, 그, 뭐, 동안 그거를 만들어 놓는 거지. 짱아 장아 없어졌어. 제일 <웃음> 귀지 아, 먹었어. 아, 귀여워. 너는 왜 여기 있습니까? 응? 아차. 다 먹었죠? 짱아, 다 먹었죠? <웃음> 너무 귀여워. 또 얼굴 박았어. 그렇게 <웃음> 만들었다고? 응. 내가 너무 오냐, 오냐 해. 양아은아치데아 양아치, 오빠가. 양아치 오빠가. 짱아야, 짱아야. 하치 오빠는 맛양아는불아치아야치오는아는아 물 마시다가 의심 많아 갖고 또 쳐다봐 나 말고 누구 이뻐하는 거야? 어쩜 이렇게 세이 많을까 우리 애치는 지금 내 얘기 하는 거야? 집에 가기만 해봐 내가 가면 안도 이러면서 나 있었어 기회 짱이야. 음 다음에 놀러 와. <웃음> 갑자기야 이럴 줄 알았어. 너의내너 네, 너 이럴 줄 알았다. 역시 짱아도 먹어봐요 짱아는 아니야 아까 밥 먹었어? 전 아이고, 아까 밥 먹었어 이구 우리 아치 나좀 환장하고 먹어요 세상에 건식 먹다가 습식 먹으니까 너무 맛있지? 와오잘했어요 기다려 기다려가 뭔가요? 기다려가 뭔가요? 우리 아치 짱아는, 짱아는 기다려 짱아는 기다려 짱아는 기다려요 짱아는 기다려요 짱아 먹어 짱아야 먹어 먹어 먹어 착해 여자여자랍니다 여성스럽게 사진 봐서 다안 먹었다 다 먹었죠? 음? 다 먹었죠? 어. 진짜 천천히 먹네, 하치비에서. 음, 맛있죠? 너무 맛있죠? 짱, 아, 손? 짱, 아이고 잘했어요 짱, 아, 손?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똑똑해요. 또소 선생 좀 질투쟁이 또 왔어. 코이 아니 코 코. <웃음> 아 이렇게 되나? 짱아 코. 딱! 짱아. <웃음> 오 이거 잘했죠 아이고 이뻐요. 앉아. <웃음> 우리 짱아 앉아. 짱아 앉아요. 짱아 앉아요. 짱아 앉아요. 짱아 앉아. 짱아 앉아. 오 이거 잘했죠 짱아 코. 딱! 아이고 잘했죠 짱아 엎드려. 짱아 엎드려. 아니, 엎드려야지. 짱아, 엎드려? 엎드려? 손 말고, 엎드려야지. 자, 엎드려. 어이구, 잘했어요 이거 잘했 짱아, 빵! 아이고, 잘했어. <웃음> 어머, 아줌마 같이 웃었어. 아우, 진짜. 진짜 <웃음> 수준인데. 이렇게 돌아 아이고 잘했어요 짱아 앉아 짱아 오영야오야업트까지 어? 했어 한 번에 아이 아 이뻐요 짱아.